송언니의 운동교실 삼두 운동편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고 우리가 불어넣어서 하는 삼두 운동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프레스 다운하고 그다음에 라인 익스텐션 그다음에 오버헤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일단 이 상태에서 내몸 쪽하고 붙어있으면 프레스 다운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 쪽 위쪽 그러니까 삼두 가장 깊은 쪽까지 자극이 좀덜 가요 이 상태에서 한이 정도까지가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누게 되죠 들어누게 되면은 얘가 이제 각도가 생기면은 조금 더 깊게 섬도 끝까지 갈수 있고 이게 더 올라가 그러면 벌써 이렇게 쭉당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가장 깊게 겨드랑이 쪽으로 갈수 있고 얘는 중간 정도 어 라인 익스텐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세 가지의 각도를 저는 이제 다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들어올 때 이제 하는 위치, 내리는 위치, 이게 이제 또 선수들마다 아니면 가르쳐주는 사람마다 많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프리웨이트를 거의 수직 운동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바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에 이 상태에서 굽혔을때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일자가 되는 것보다 일자, 일자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오면 많이 가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외곽 부하가 팔꿈치나 어깨에 많이 분산이 안 되고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딱내려 내리면은 보통 한 눈썹 정도가 아마 올 거예요. 이게 사람들 골격, 뼈에기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이 정도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피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등, 일자로 들면 이제 살짝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분산되지는 않고 최대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제 벌어지는 벌어지는 어, 각도도 한번 보시고, 자, 이따라. 이따라. 수직.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팔꿈치를 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면또 얘도 이제 외축 때 조금 더 수축이 이제 가겠죠.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장두에 걸려있게 팔꿈치를 그대로 내렸다가 그대로 팔꿈치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수축이 갈 때까지 여기까지 가서 다시 바로 신장시키고 다시 올려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내리고 이렇게 끝까지 올린다고 틀린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외축들과 이쪽에 조금 더 분산이 될수 있는 걸 정확히 아시면 좋고 내렸다가 올렸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팔꿈치를 처음에 내가 요정도 벌리는 각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편하게 내가 이건 유연성에 따라 좀 틀린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쭉 모아요. 내릴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하면서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거든요. 어깨가 회전돼서 그러면 안 좋고 그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만 굽히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막 모을 필요는 없어요. 하면서 벌어지지 않게만 유지만 하는 상태에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이 유지하시면 돼요. 만이 체크해 주시면 장부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에 집중이 좋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돌아, 의전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약간 분산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옆에서 봤을 때 최대한 수지 운동이 될수 있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도 이거를 보면 은이 상태에서 내릴 때 저는 이렇게 일자 내렸다 올렸다 이 정도 각도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재킷서 하는 선수들이 계세요 그걸 가르쳐 주신 분들 계시고 이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얘보다는 더 각도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오버이드 같이 생기다 보니까 는이 끝에 지점까지더신장이 되고 이쪽이 자극이 갈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각도가 어깨에 이렇게 넘어갈 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라인 스테이션은 정확하게 이 각도 이 각도에서 움직이고 내가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나의 공력이 늘리는 각도 최대한 들어줘서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분산이 안 되고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그 사람마다 왜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종류, 각각의 각도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분산이 최소화시킬 수 있고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각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한다고 틀렸다고 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 가르칠 때나 이럴 때는 그 각도 이해를 시켜주고 부상이 좀 많이 안 오게 할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스타일로 하셔서도 해보고 다른 분들 하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이점도 알수 있고, 뭐가 또잘 되는지도 알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저같이 운동을 각도를 하면은 저랑 비슷하게 그 근육이 형성이 돼요. 또 다른 분하고 비슷하게 하면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이거는 이 보드빌더들도 운동하는 팀들들이 있는데 몸이 다 비슷해져요. 골격이 틀리지만은 좀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가동범위, 같은 각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각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부하가 근육에 걸려있는 것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잉 익스텐션도 저 같은 경우는 외측두보다는 조금 더 장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수있는 각도를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운동 라잉 익스텐션 편이었습니다.